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그저께인가 양정자이 더샵 SK뷰 조합은 밴드에, 어, 그동안, 어, 이게 청약을 했을 때 일반 분양에 경쟁률이 뭐160몇대 1까지 굉장히 경쟁률은 높았었죠. 어, 그러다가 지금 뭐한국은인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이러다 보니, 어, 더러 그 중에 청이 낮은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124세대 정도가 그 당시에 청약에서 이제 그 계약을 안 하셨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무순이 청약,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이제 쭈쭈비까지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어, 무순이 청약에서 남아있던 124세대가 전부 계약을 다 해서 계약 기준으로 완벽하게 완판이 된 걸로, 어, 그저께 밴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 그걸 보면서 어 부산의 어떤 분양 시장 지금 조정이 풀린 후에 그리고 지금처럼 금리 대출 금리가 높고 어 부동산의 어떤 매수 심리가 위축돼 있는 이런 와중에 부산이 조정 풀리고 나서 그래도 처음으로 어 분양을 했던 천 세대가 넘는 그런 일공 브랜드의 분양이었기 때문에 향후에 부산의 분양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안테나 역할이라 할까요? 그런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그런 게양정자의 더샵 SKB 오픈형이었거든요 그게 계약 기준으로 이제 다 완판이 되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어서 또 전해드리고요 어, 그러다 보니 우리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어, 어떤 그뭐 시황이라든지 주식으로 치면 시황이겠죠 부동산의 어떤 시황을 들어보면 어, 사실은 전국이 전부 거래량이 급감을 해가 있고 어 그러다 보니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팔려고 아예 그 생각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들어 그 중에서는 정말로 꼭 팔아야 될 그런 분들은 뭐 비과세 기간이 다 돼간다든지 이런 분들은 어, 금매로 팔아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서 뭐 내는 게 없고 이런 분들은 원래 샀던 것보다 어, 또 수익이 나 있고 그런 상태 같으면 어, 나중에 다시 또 세금을 내면서 비과세가 끝난 후에 파는 그 매도 금액이 지금 비과세로 조금 조정해서 팔아도 내 손에 남는 그 수익금과 비교를 하신 후에 그냥 매도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거든요. 그게 비과세 전략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게 이제 몇건몇건 몇건 거래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시세를 완전히 뭐 30% 40% 이렇게 최고점 대비 하락 견인차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런 금매들로 내어놔도 어디가 금매의 어떤 거래가 가능한 금액의 기준인지가 파악이 안 돼서 사실은 분들도 어 선뜻 손 내밀어 사기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금이 100% 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 입주 때까지 남아있는 그 기간만큼의 이자를 몇 프로로 계속 부담을 해야 될지, 변동금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금리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정점일지, 뭐 그런 파악이 안돼 있다 보니, 거래가 조용할 수밖에 없었죠. 뭐 그런 중에 이제 그 양정자의 더샵 SK뷰가 뭐 1200세대급 거의 뭐 분양을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어 그부역을 원래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뭐 예사로 편파하기가 쉬워지잖아요 사람들이 어, 그러다 보니 뭐 거기가 이러고 저러고 이러면서 어, 막 디스를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너무나 그 가게도 나이스하게 정말 계약까지 어, 다 완판이 되었고요 그냥 다른 거다 놓고 1호선 권역에 어, 양정자이잖아요 자에 들어가는 브랜드에 2000세대급이 넘는 대단지에 2025년 3월로 입주 날짜가 확정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5년 10년 이런 거 아니잖아요 2년 하고도 뭐한 4개월 더 지나면 입줍니다 입주 바로 어, 그런 자리에 이렇게 분양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뭐 괜찮거든요 어, 정말 개학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음, 또 나중에 2025년이 오면 또 지금의 세월을 되돌아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양정자이 더시압 SK뷰 완판 소식을 이제 전해드리면서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음, 부산에 거래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어떤 위주의 그 금액대나 물건들이 그래도 거래가 되는지를 한번 또 이렇게 짚어보면 현장에서는 있잖아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지금 파악어 있는 어, 그런 분위기는 거래 분위기는 많이 조용합니다. 어, 그래는 많이 조용하고요. 조용한 가운데서도 움직이는 가격대가 이제 어떤 금액대냐 하면, 어,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프리미엄, 어, 작년에, 어, 지금처럼 분위기가 이렇게 조용해지기 전에 거래되던 프리미엄의 정말 절반 수준, 어, 심지어, 어, 뭐, 그, 지금, 구역 지정 서류를 넣어놓은 초기 지역인데요. 사탄은 통과되었고, 어, 거기에 그 전에 3억 5천에 계약금 천만 원을 넣었다가, 매도 쪽에서, 그거를 파기를 하면서, 어, 천만 원 중에, 어, 오백만 원만, 그때 뭐, 그것도, 어, 백상환을 하도 막 울면서, 그것도 조정을 해달라 하셔가지고, 오백만 원만 되돌려받고, 계약을, 저는 매수 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그렇게 매도에서 파기를 했던, 3억 5천 정도의, 그, 토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2억6천 건매로 팔아달라고 조정이 되어가 나와 있었고, 어, 그 정도 금액이면, 어, 주택수에 안 들어가고, 굉장히 괜찮은 매물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팔렸더라고요. 어, 그런 정도, 어, 그런 금액들에 이제 금액들이 팔렸고, 그 다음에 저기 뭐, 복산 1구역에도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뭐, 4억씩, 5억씩 하던, 그런 어떤 투자금액의 어떤 덩치의 물건들이 최근에 건매 2억 5천으로 그것도 거래가 됐고요. 어, 또 그거 말고도 뭐 문현상부역에도 어한 3억 3천에 원래 그때 또안 판다고 하셨던 그런 그어 허가주택입니다. 뚜껑인데 그런 게 갑자기 또 이제 팔겠다고. 그분도 그때 천만 원 계약금 넣는 거를 배액 상환을 하시고 또안 팔고 그랬었어요. 뭐 그랬던 그 물건들이 어, 뭐 2억 5천까지 조정되었고 그것도 금매금액이었는데 거기서 더 조정이 되어서 2억 천에 거래가 된 걸로 그거는 국유지위에 이제 허가 뚜껑이었습니다 그런 게 거래가 된게 있고 어그 다음에 초롱부동산이 있는 요 인근에 대연롯데캐슬 레전드 같은 경우에 어 원래 실가가 9억 7천, 7천을 찍었던 그런 이제 만 4년 지나고 해수로 5년에 접어들어 있는 그야말로 아직 신축에 가까운 그런 3,149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거든요. 남구의 목골역 초역세권에 어, 입지해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어, 이 레전드도 부산이 처음 조정 불렸을 때, 어,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어, 2018년 2월 27일 사용승인이 났었고, 그리고 2년차 되던 2020년 3월부터 부산에 이제 그 비조정 물량이, 어, 그 비과세 물량이 나온 거를 부산이 조정이 2019년 11월 6일 날 풀렸거든요. 어, 조정 풀린 그 이후에 어그 전국의 투자자들 그 수요와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비과세 나온 물건들을 저렴하게 많이 주워갔었어요. 그리고 대단지다 보니 2년 비과세가 돌아오면 물량 자체가 꽤 나오겠죠. 세대수가 있으니까 어, 그걸 다지역 사람들이 와서 많이 가져갔었어요. 그 당시에 뭐 매주 버스를 타고 와서 어, 계약을 한다는 그런 말들도 있었고 했는데 실제 그때 그렇게 계약했던 그 물량들이 이제 올해 2022년 3, 4월 이후로 계속 비과세 이제 도래하는 그런 물량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이 대현 로테캐슬 레전드 역시도 기존 아파트 중에서는 어, 하나의 좀 뭐 안테나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부산의 어떤 그 아파트 움직임에 뭐 그런 관심들이 많이 있는 그런 뭐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레전드도 뭐 그런데 여기는 뭐 정말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 거래도 없었습니다 조정이 돼 있어도 비과세로 반드시 뭐손털어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비과세가 아니어도 비조정 대 산부는 뭐 사실은 거주 요건이 없이도 인원을 보유하면 외지에서 사두셨던 분들도 비과세로 처분이 가능한 시점이잖아요 어, 그렇게 이제 처분을 하고 또저 수도권 쪽에 지금 다시 또 조정이 풀리다 보니 그쪽으로 뭐또 투자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자금을 회수해서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 끼고 사셨던 분들은 대출을 상환을 하고 이자를 좀 내지 않으면서 또 다른 전략을 짜볼까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그 집이 비과세 처분이 가능하니까 그런 처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 그러다 보니 남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그냥 툭툭툭 깎인 그런 건매의 금액으로도 뭐 거래들이 어쩌다 앉아 정말로 서너 건씩 이렇게 되던 그 실거래 건수가 지금 10월 달한 뭐 10건 조금 더 되는 것 같고요. 어, 임대물량 뭐 3부타입, 4부타입은 제외해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부 이상 타입. 어 그런 그게 11월 달은 거래량이 지금 더 조금 더 늘어 있어요. 어, 가만 공금 되돌아 보니까 어 그래도 6억 초반대, 그러니까 6억에서 어 최근에 거래된 게뭐 6억 8,500까지 어, 실거래했던 게 있고, 어그 다음에 안에서 내부적으로 또 서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하신 물건들도 꽤 있어요. 어, 그런 걸 보면서. 요런 6억 초반대에 6억 중반대에 이런 아파트는 실제로 내가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실 수 있으면서 앤드 비소정이니까 이제 대출이 조금은 자유롭잖아요. DSR을 제외해놓은 나머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 대출을 조금 보태서 그래도 들고 계신 그런 자금 뭐한 3억대나 뭐 아니면 뭐한 2, 3억대 많게는 4억대 요 정도 자금을 가지고도 대출을 보태서 대출을 풀안 내고 이자 부담이 가능한 정도의 대출을 내서 덤빌 수 있는 덤친 거예요 매매 금액이 8 4국평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 말고 예를 들어서 기존 뭐 13억 15억 18억 이렇게 하던 똘똘한 채들 있잖아요. 뭐 부산에 뭐저 해운대 쪽이라든지 수영부라든지 학군이 좋은 뭐저 동네구에 뭐 어떤 그런 쪽에 그 물건들은 어, 예를 들어 우리 집이 12억 5천 실거래를 찍었지만 12억 5천에서 예를 들어 한 2억을 뺐습니다 그러면 10억 5천 뭐 아니면 10억 2억 5천이 빠져도 굉장히 금매 금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9억이라고 합시다 많이 조정이 돼서 똑같이 3분의 1씩 조정이 되어서 12억 5천 13억 하던 그런 집값이 만약에 9억 5천 9억이 됐고 원래 9억 한 5천에서 9억 7천 실가 찍었던 어 레전드, 대연로트 캐슬 레전드가 예를 들어서 6억에서 6억 5천 사이가 되었다라고 합시다. 빠진 비율은 비슷해요. 근데 실제 거래는 어떤 게더 되기가 쉽냐면 아까 6억 초반대가 거래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덩치가 큰 고가의 똘똘한 집들은 훨씬 많이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투입해야 될 돈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경우에는 대출금액을 뭐 5억씩 뭐 6억씩 이렇게 보태기가 이자 부담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완전히 금매 나온 거를 또 현금을 딱 들고 계신 분이 그렇게 사기가 쉽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보통 보통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냥 이 판에 좀 집이 좀조성됐을때 한번 갈아타서 내 집을 한번 옮겨볼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레전드 정거의 덩치, 훨씬 거래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자를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좋아, 그러면 전세를 한 바퀴 더 살면서 어, 양정자이 더세 SK뷰처럼 뭐 6억 후반대부터 이자까지, 후불이자까지 다 하면 뭐 7억 한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 옵션 다 넣어서 그 정도의 집을 그는 지금 이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2025년 3월 이후에, 더구나 1호선에 새 아파트 사이 브랜드로 어, 내 집이 확정되는 거니까, 어, 우선 목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구불이자만 나중에 정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둘만 한 거죠. 기존 내가 지금 들어가 사는 집은 그래도 또뭐한 2억 이상, 3억, 4억 현금 있어야 되고, 엔더 이자도 부담을 해야지만이 기존 미리 뭐 6억 중반, 뭐 7억대 돈이 들어가야 들어가, 거주를 할수 있고, 아까 분양권 입주가 확정되 있고 멀지 않은 것은 계약금만 넣어놓고 후불이자를 나중에 더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현금을 지고 있지 않은 분도 그거는 조금 가용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용 현금이 없는, 아, 있는 분들은 당장 지금 들어가 살수 있는 레전드처럼 돈 일부 보태고 실거주하러 들어가고, 이제, 그런 데를 또 노려보실만 하고 이랬는데요. 재개발도 아까처럼 어, 나름 똘똘하고 어, 괜찮은데 여기에 그동안은 사억씩 5억씩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 그런 구역인데 어 2억 초반? 뭐 어쨌거나 앞에 2억대를 달고 진입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물건들은 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살려고 계좌 주세요 하고 보면 2등이에요. 2등 거래가 되고 이렇더라고요. 여기에 어, 이제 어, 10월, 10월의 월 분위기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어, 그래, 11월에는 그런 금매들은 아 조금 빠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조금은 들고요 어, 아까처럼 분위기가 현장의 분위기가 어떠냐 그러면 방금 짚어드린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지금의 이제 시장 분위기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 부산에 지금 이건 부동산 지인의 어, 현재 부산에 시장 동향입니다. 여기 보면 각 구별로 새 팔았죠. 이게 작년 11월 거부터 지금 올해 거까지 1년 치를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렇게 새 팔았습니다. 이렇게 새팔한 속에서 내 집을 팔아야지 하고 있으면 무슨 놈의 집이 이렇게 꼼짝도 안 해?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도 아까처럼 뭐억억 초반대 아니면 정말로 4억대 5억대 너무 오래 안된 신축이면서 준신축, 5년 안쪽이면서 역세권이면서 대단지 이런 물건은 언제 이런 분위기 때 정말로 나와 있는 비가세로 타는 그런 물건들은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두셔도 되는 겁니다. 천년만년 이렇게 바랗게지 않겠죠. 역사는 또늘 반복되게 마련이고 또 부동산 경기를 너무 이렇게 그 경착륙하도록 내버려 두면 나라 살림 전체도 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꽉 내서, 뭐, 물건을 사라, 이게 아니라, 이런 중에 부지런히 손품 팔품 팔아보시면 좋은 내 집을 또 찾아가실 수 있는 그게 됩니다.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산 전체의 새파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어, 양전사의 더샵 SK뷰, 어, 계약 기준으로 완판된 어 그런 내용하고요. 그리고 괜찮은 재개발지역, 그 다음에 6억대 에 5년 이내에 레전드처럼 대단지에 그런 어떤 준신축 이런 아파트에 거래 어, 그래, 저가 완전 비가세 물량들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요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11월 30일이네요. 음, 종부세 또 예납 뭐 내시는 분들은 오늘이 마감이죠. 그랬고 이제 벌써 12월은 한 해를 또 마감하는 그런 어, 달입니다.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어, 부동산 투자 결실은 또 어떻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네, 그 모든 것에 다 우선해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어, 좋은 투자를 위해서 늘 발품, 손품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초롱부동산은요. 어,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가팀을 같이 운영을 하고 가동을 합니다. 또 좋은 뭐 임대차 상가 물건이나 또 입지 좋은 곳에 어떤 그런 매물들이 있으면 다음에 매물을 유튜브에서 상가나 이런 곳 조금 섞어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더 멋진 12월을 기대하면서요. 오늘 이렇게 11월에 대문을 닫고 퇴근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밤 되십시오.